아, 미안해요. 빨리 못들어가서요 아, 괜찮습니다. 잠깐 꿀잼 구간이 긴 했는데요. 저희 다시 보기엔 한번 더 찍어보고 싶으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정가를 찾았다, 아야야야? 다시, 다시. 안 음. 돼! 아, 네. 아. 제로라니. 아, 그것도? 다시. 네. 아니, 아유. 야간 명도 이런 저런 못해요. <웃음> 학교에 암모나이트 어디로? 아 여기로? 아 병원으로. 뛰어내려! 뛰어내려! 이런 바위 뛰어내려 빵빵. 알아? 알아? 솜이 색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위로야? 여기야? 아니야? 사람들에서 아하. 오? 오 야간 병동. 어, 이 달라요? 주간에서 야간으로 옮겼어요. 수강신청 망함. 이러다가 <웃음> 학교에 건물 하나 세워주겠는데요? <웃음> 기본 노트도 까먹어버렸어요, 근데. 로딩 죽여버려! 그러니까요. 띠. 띠? 아니야 다시. 미스가 안 느껴진다고? 다시. 중간에 잠깐! 잠깐 나라도 화면을 못 봤어요 근데. 원래 그런가? 원래 이거 화면 오락가락 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건지를 모르겠지만 렉 어, 조정 지금 하시나요? 아, 저, 게임 할수 있나요? 네. 목소리 안 하셨네. <웃음> 他1 조화롭게 조화롭게 여러 개의 학점을 모으는 재미 다양한 알파벳을 모으는 재미 가 있잖아요 다시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다시 켈리 다시 잡, 잡나요? 아 그거 아아 아, 아, 그래요? 잠깐 세팅을 하면 되겠죠? 방송 송출 문제인가요? 오늘따라 되게 렉이 많이 걸리신다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후후, 후후. 아, 지금은 당연히 안 나오겠네요. <웃음> 하지만 지금 곧 시작합니다로 되어 있어요. 네. 시작합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렉 걸려 있어요. 계속 로딩 이 돌아가는 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트위치는 괜찮다고 하시네요. 유튜브가 문젠가 봐요. 트위치로. 어허 그렇군요. 이상 <웃음> 트위치 있으신 분들은 그저 트위치로. 아 진짜요? 아, 너무 떠들었네. <웃음> 지 송출되고 있는거죠? 맞죠? 네네네네 아직도 많이 끊기시나요? 깜짝 엄청 깜짝 부담스러운 <웃음> 진짜 이제 핑계될 것이 없는 다시 아 이거 안내창 치워주세요 네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 제발 도와주세요! 무야호! 무야호! 그만큼 안 되신다는 거지 진짜 다시 이거는 이건 다시 한 번만 더 노래가 좋잖아요 노래 좋으니까 노래 좋으니까 한번더 <웃음> 끝까지 커플 잘 되는 거못 본다 아 인생은 혼자예요 버생은 혼자지 버생 버생도 혼자 현생도 혼자 <웃음> 이러다 유급이에요 유급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유급 없지 않나 졸업 안 하면 되지. 갈게요. 넘어가야겠네요 뒤풀이 운명이겠지 뭐어 여기는 아 주간에서 A레벨 이상 받아야 되는 군요 이거 A레벨 안 됐었구나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되지 않았었구나 여기서부터는 되지 않았었구나 완료? 아이 보스니까 얘는 빼고 사무라이 야간 한번 더요? A받을 때까지요? 한번 더? 그럼요 보스 사물아예요? 없는데요? 보스 사물 없잖아요! 교비디님! 보스 밤에 일안 해요! 밤에 보스는 일하지 않아요! 보스들은 원래 밤에 일안 한다고요! 병실 어디죠? 여기.. 여기로 가는 거였나? 저 안에 들어가는 거였죠? 저.. 어, 여기가.. 어, 어 그쵸. 이거 여기서 이 콜보로 얘가 되게 노래 좋더라고요. 보스는 잠그러기. 어? 어라? 어? 아, 이거 돈막뛰는거 한번 더 하나 봐요. 어? 야간이랑 한번 또 다른 게 있나 봐요. 어? 또 새로운 거 배우는. 레디 이렇게 무섭게 다시 눌렀네? 아니 안 좋아 좋지 않아 나 틀리고 있나? 왜안 넘어가지? 어 아, 잘하고 있는데 왜안 넘어가죠? 공부 계속 웃고 있는데 이제? 저 너무 좋아한다고요? 무슨 말 좋아한다고요? 진 영롱한 계좌로 버그인가? 진짜? 아 다시 하졌어요 건너뛰기? 이거 약간.. 건너뛰기. 네 건너뛰고 가보죠. 버그인가? 싶네요. 어? 아까 계속 웃고 있었는데 왜안 넘어오죠? 영동호계자경동호계자로 데려가려고. 나라 농사짓게. <목소리> 어. 어, 그 t o save me. Wish I could write more and careless. Wish I could write more and careless. Write more and careless and careless. and stop. Sometimes I'm angry. I'm not doing better than I thought I'd do at this point. I'll o I'll be honest. I'll punish myself by depriving my health of the things that I like until I fix this. But it doesn't really. I just get more depressed I do even yeah. less Cause I can't work when I'm stressed And ignoring my friends Means when I'm finally done Now we know I'm left stop. to t h i It's all worth it Oh, I've been thinking too much And now two hours have passed And I've got nothing to show I guess tomorrow get. We'll give it Set. another go, go. 오 이거 완전 대박인데 C. 트자그마 a <웃음> 트자그 뭐예요 코트 자그마 a 트자그마 a 트 약간 막, 막 그런 막 약간 그런 지하세계 같은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다음 거, 또가보겠습니다새로운노래 아, 이이 어, 커피 커피 커피. 이 커피 p 정님이 c 진짜 너이 좋아요. 이 c 이 커피 커피 알바. 그냥 스토리에요? 다시 배워서 반가워요. 와, 아 어, 너무 감미로워요. 와, 편히 쉬세요. 아직 키보드가 있어요. 한번 연주해보실래요? 이런.. 이런 귀한 곳에 이런 귀한 제가. 저기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합니다 네, 이 보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시청자분들한테 뭐 보상이라도 해줘야지 뜨거운 아라도 한 번씩 다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어. 또 와요. 네. S 플러스. S 플러스. 아, 직원한테 커피 하리. 예. Yeah! 좋네요. 좋네요. 열심히 두드렸을 뿐인데. 아 이거 A랭크 아직 안 돼서 으흠. A랭크를 아까 이거 원래 주간에 누구였지? B랭크 얘였구나 이거 어려웠어 또 플레이하지 않음 플레이 안 했었나요? 아 b 는 이거 플레이 안 했었나요? 이건 플레이 안 했대요 이거 갈까요? 네 이거 안 했었구나 사무라이가 당장 헌체바퀴에 타고파 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지? 왜? 왜? 이거 뭐미미에요미인가 뭐지? 어쨌든 네 가겠습니다. b 서퍼. Get set go. 뭐지? 이게 뭐예요? 날렸네. 뭐지? g 셋 하고 날렸네. 다시. 어? 갑자기? 갑자기요? 진짜 알았습니다 o t 진짜 다시 한번 n t a 다시 한 t 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 a n t 이렇게 n t a Santa s a t s a t a Santa s 뛰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꼬할때 뛰어야 된다고? 네. 꼬호, 꼬호, 꼬 아니에요. 꼬우 누구였어? 아까 꼬우누구였어요꼬우 아까 아닙니다. 꼬우 아니에요. 꼬우꼬우 아니에요. 꼬우아니에 조금 다시 재도전 꼬우하고 바로 뛰어볼게요. 다시 좀늦었어요 이번 꼬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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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안 뛰어? 안 되겠네? 안 되겠네 다시 왜안 뛰어? 왜안 뛰어? 왜 눌렀는데?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じこくな 랭크 안 중요한 리듬. Get set, <웃음> 랭크 안 중요하다고 해. 랭크 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랭크 랭크 아무 소용 없다고. 버그 <웃음> 자기가 못하면 버그래. <웃음> 아니 토끼피디님 다시 해보신는데아 토끼피디님 보장 잡고 하세요. 안 잡고 하셔도 돼요. 괜찮아. <웃음> 가 옆에 신나게 웃는 거 토끼 피디님요 여자 목소리는 토끼 피디님 남자 목소리는 토끼 피디님. Get 어?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 근데 너무 의미가 없다. 언제나 날아가는 거잖아요. 진짜 다시 다시 리트 리트 3트3트 3트. 리트 아니 3트, 3트. 이걸 보는구나. 대박. 저희 썸네일 그거. <웃음> 썸네일. 사물함에날아가 썸네일. Get, set, go. 오! 와! 의미 없네. 와! 도키피님 와! 대박! 대박! 역시 뛰는 거는 도키피디님이잘하네요가 판에 니하네 니가 판에 니가 판에 니 잘해야죠. 닉가 최고. 와,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닉대로 가야다. 닉을 잘 지어야 돼. 항상. 아 이게 뭐라고?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전화하지 않을 거고요. 어머, 이거 결값이 찢어진. 귤껍질 아, 그죠? 귤껍질 찢어지셨나요? 잘 붙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A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커피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 어렵던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하이잉, 하이잉. 다음 환자, 새로운 이요. 잠깐한한 번만, 한 번만 이제 손음고자 다음 환자, 다음 어렵더라고요. 세즈풍이 어려워요. 레디 겟셋 고. 뭐지? 스톱. 뭐지? 아보정 아, 보다 아, 다시 보정 다시 보정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사람마다? 나쏟사 아, 이렇게 차이가 나나? 뭐지? 아, 미안해요. 빨리 못 들어가서요. 아, 괜찮습니다. 아까 약간 자, 잠깐 꿀잼 구간이 있긴 했는데요. 저희 다시 보기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다시다시 다시. 새로운 일자리 아니 새로운 일자리가 어딨어 요즘같은 시대! 새로운 일자리가 어딨어 다시 저 지난 시간에 비가.. 아 비가 나왔는데? 다시 이거 건너뛰기 건너뛰기 건너뛰기 다시 Go 응. And stop D plus 오! 다시 다시 막떼보가 안되면 다른 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Get Set 겟! 셋! set, go. And stop. Um. Oh, 어! 이로써 야간에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정말 D 의지, 뒤에 의지 라니요 자, 아, 어, 어. 다요 넘어갈 것도 없는데 이제. 와!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진짜요? 교수님 해보시게요. 이거 A 랭크로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도전하시겠어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와! 예, 반전 모드. 반전 모드. 건너뛰기. 어, 과감. 보장 안 하셔도 돼요? 어, 그래요? I 거 쉽지, n t t 유나라 you. I 잘했는데, 쉽지 않은 이유 o u I didn't tell you. I didn't tell A 이플라스 와! 대박 올해의 우수사원 와! 에이플 와! 우와! 아 대박 우와 우와 아 근데 아몇개 틀려도 에이플이 나오긴 하네요 아몇개 틀려도 되긴 되는 거구나 진짜 와 진짜 완전나와 어떻게 이거 이렇게 나와 이분들은 정말 어, 귤림 어깨 백두산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아우 백두산이 백두산이 철아지만큼 올라갔어요 지금 <웃음> 완전 완전 와 대박 가겠습니다 야간 버전 야간 버전 근데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게 에베레스트산 딱대. 네. 뭐, 뭐지? 음악이 들려 되게 좋은가봐요. 페에 게임기도 하셔서 고마워. 응. 자꾸 놓워달라고 떼서 쓰면서. 아하! 내가 이거만 수천팔을 했지 금방 끝을게 끝낼... 오, 비트가 되게! 좋아! 스프레슨 밟은 가로사를 따라해! Get, go. 예! 왜? 모르나 막 그러게요, 네. 와! 씨, 프뭐 어쨌든, 네. 야간 버전은... 마지막! 네, 아 잠시만요. 네네네네. 유튜브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방송도 다른 방송들도 지금 되게 렉이 시, 있다고 하네요 네 오호 이번 멍 하고 지져 시작 멍! 뭐죠? 아! 와! 아 히든이에요? 와! 우와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맘맘어어어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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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뭔 개소야 리오 옳지 옳지! 잘 했어요! <웃음> 이게 뭐야 우와! 옳지 옳지 오쭈쭈오쭈쭈쭈쭈쭈으로 끝났네요 <웃음> 우와! 나 그래서 오늘은 리듬 닥터! 두 번째! 리듬 닥터 부수러갔다가 타이탁 부서진 나라요 보여드렸고요 오늘 또이 어, 저희 스텝분들또 리듬의 재능 발견 강경옥 달성 <웃음> 아 개통역 네 오늘 유튜브 전체적인 조금 문제가 있어서 원활하지 못했던 점 물론 그것은 저희 탓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래도 나라 방송을 보려고 또 고생을 하셨으니까 네 너무 이건 죄송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렉과 싸우면서 열심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위치로또 옮겨서 또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보기는 다시 올라가고요. 네네네 다시 보기 다시 올라가고요. 어, 다음 주도 화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다음 주도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Bye.